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저번 추석에 쭉 쉬고 워밍업이에요. 그리 많이는 안 나갈 거고요. 개념이랑 간단한 코드만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반응형 웹에 대한 이해인데요. 혹시 반응형 웹하면은 네. 보통 어떤 웹이 생각나세요? 어떤 웹이 되는 각나요 네, 그... 줄어들고 느는 미디어 쿼리 퀄리... 그리고, 아 한마디로 다양한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웹들 아닐까요? 줄어들고 늘어나고. 맞아요. 원래는 그런 의미예요. 어 이거 나 네. 스펠링 차이가 영어 잘못 써놨구나. 리스폰스 그렇죠. 웹이에요. 리스폰스 웹. 리스폰시브가 아니라. 네? 야 무슨 차이냐 아, 어, 얘는 이렇게 날 거야. 지금 보이시면은 즉각적으로 네. 이렇게 반응하죠. 네. 이게 리스폰시브예요. 즉각 대응. 네. 근데 반응 외에 뜻은 리스폰스예요. 대응. 음, 네. 그래서 모바일 뭐 패드 PC 네. 패드 모바일? 이 화면을 대응하는거예요 아까는 네. 요렇게 해서 이 전체를 대는했잖지금 이제 모바일에서 비율이라 적혀 나 수가 있는데 PC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일일이 줄어들 이유가 없거든요. 네. PC같은 경우는 화면이 13인치, 15인치, 24인치 막 그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네그 보통 PC를 막 이렇게 즉각 대응하게 만들지는 않는데 한국에서 약간 마케팅, 마케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막 즉각 대응하는 거를 방인형 웹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거를 기반으로 할 거고요 네이 스폰 이런가 리스폰 p o n s 시브가 아니에요. 얘도 보면 아마 얘는 워낙 사진빨이라 딱히 이렇게될수 밖에 없는 레이아웃이랄까이런게 많아서 그런가 음, 네. 오마, 이들 오마, 이이이이 제가 그리고 약간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완전 반응형이니 반반응형이니 막 그런 용어들이 생겨났는데 네. 그 생겨난 이유가 마케팅에서 마케팅을 하기 네. 위해서 고객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고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하고 반응형이구나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네 그래서 되게 아 어, 반응형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많이, 뭐라 그래야 될까, 왜곡되어 있어요. 음, 네. 오늘 네. 어떤, 어떤 부분, 뭐, 어떤 것에 집중돼서 왜곡되어 있는 거죠? 일단 이 반응형 웹에 대한 왜곡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미디어 네. 커리에 대해서 잠깐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가장 좋게 예시를 들만한 사이트가 있으려나? 음, 어. 음. 자, 얘는 PC 여기 태블릿일거예요 여기 태블릿 그리고 이게 모바일일거예요네 맞아요. 네 이렇게 딱. 모바일에서 보면 네 점점 길어지죠. 나 요렇게만 대응이 되어있고요 보면은 그냥 똑똑 이렇게 떨어지죠. 네. 보통은 거의 이런게 반응형 웹이에요. 실제 이 사이즈가 존재하진 않거든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나머지 컴포먼트들을 알아서 줄여주는 건가요? 아 일단 기존에 있는 css에 의해서 저렇게 틀어지진 않게 나오는 거고요 네? 저런 디바이스 사이즈가 존재하진 않는데 이제 pc에서 볼때이창 사이즈를 막 줄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방향이 직각 등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띄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띄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띄어놓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디바이스 대응이란 말이에요. 제일 낮은 게320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저게 실제 사이즈라는 거죠 네, 이게 실제 사이즈예요 네 이렇게 배율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픽셀에 대한 화면을 대응하는 거지 네그 어, 여기서 여기까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응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 반응형은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를 이 사이즈에서 띄웠을 때 화면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음, 네.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어들었을 때 깨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네 그거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렇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는 게 이제 반응형 웹이다라는 그렇죠. 의미인 거죠? 이, 그렇죠? 이 사이즈에서도 잘 보이는 게 반응형 웹이군, 네. 웹인데. 네. 한국에서 이제이 사이즈로부터 이 사이즈까지 줄어들 때까지도 깨지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아, 왜곡된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깨져도 된다는 거죠? 네? 깨져도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PC에서 줄였을 때나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 디바이스와 이 디바이스에서 열었을 때 전혀 깨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저이이사이에 값은 PC에서나 할수 있는 거지 이 디바이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삼성 갤럭시 스이스에서는 음, 그렇죠. 그런데도 약간 사람들이 반응을 즉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파일 좀 받았어요. 네. 미디어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 여기 미디어 익숙한 미디어 커리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 네. 앞에 미디어까지, <웃음> 뒤에는 잘. 아, 아, 그래요? <웃음> 아, 네. 하나 하나 설명해드릴 거예요. 자, 네. 일단 볼뱅이로 시작을 해서 미디 순이 손 지금 배워가지고 미디어라고 쓰면은 이제 이 안에 뭐라 그럴까? 일단 써놓고 설명을해야게 좋을 거 아니야. 네. 자, 이게 미디어 커리의 코드고요. 네. 미디어, 이제 미디어를 대응을 할 건데 모든 미디어에서 대응을 할 거고, 그리고. 사이즈는 최대 62m 사이즈 안에 있는 애들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css가 적용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em을 썼는데 저기다가 이제 보통은 픽셀 픽셀 픽셀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1 2 0 0픽셀로 네. 써놓으면은 이제 1200 최대 위드스가 1 2 0 0픽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에서 위드스가1200 픽셀 미만일 때 이어 안에께 적용이 되겠죠. 네. 그위 여기서는 두 개도 쓸수 있어요. 앤드에서 민위드스 해서 이렇게 해서 어, 45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이 최소 사이즈와 최대 사이즈 사이에서만 이 CSS가 적용이 돼요. 그 어, 네. 네. 사람들이 여기 아마 사이트 보면 픽셀로 많이 되어있을 거예요 네. 보통 이게 45 EM이 960 PM 픽셀이고 60 60이 1280이었나 보통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네. 근데 EM은 좀 생소하시죠? 아 어, 네, 그... 많이 봤어요. 처음 들어왔. 많이, 많이는 보셨을 텐데 미디어커리에다 EM 써놓은 건 처음 보셨을 거에요. 음. EM이 배수잖아요. 네. 정확히는 아. 이제 폰트 사이즈에 의한 배수죠. 이, EM, 이 EM을 썼는데 지금 이 EM이 어떤 거에 대한 배수인지를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브라우저는 미디어커리 안에 들어간 EM은 16을 기준으로 EM이 돼요. 배수가. 16 픽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45 EM을 해놨잖아요. 음 곱하기 응. 네. 45 5하기 720을 해놨네요. 제가. 얘는 720 픽셀인 거예요. 음 네. 근데, 1 EM이 그러면 16 픽셀이라는 거예 네. 1 EM이 16 픽셀이에요. 네. 그래서 960을 16으로 나누면 62m이네요. 아 여기가 62m이구나. 1280 나누기 16을 하면 80. 음. 여기가 82m이군요. 픽셀과 e m 의 차이점이 뭘까요? 픽셀과 e m 이요 네. 둘다 똑같이 이 화면일 땐이 css를 적용할 거야 인데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숫자를 작게 만들어줘요. 그걸, 굳이 그걸 위해서 쓰진 않아 <웃음> 그냥 맞다 해줘. <웃음> 틀렸습니다. <웃음> <웃음> 한번 맞춰보시죠. 그럼. 제, 제 생각에는 그냥 배수로 잘 떨어지게 하려면 픽셀보다는 e m 단위가 편하게 편해서 음. 틀렸다고 해서. c l a 다 네. 일단, 네. 픽셀은 아시겠지만은 네. 실제 이 아, 픽셀 나오게 I see it. I s 에 e 픽셀 I see it. I 을 e e it. I see it. I see it. I see it. I see it. I see i 이 I see it. I s 근데 저45 엠으로 해놨잖아요. 엠으로 네. 해놓으면은 이거에도 반응을 해요. 사라졌죠? 오. 이거에도 반응을 해요. 픽셀은 반응안해요 네, 픽셀은 반응안 해. 요 은 픽셀은 약간 절대적인 크기 아 잠깐 아나이 검색기렸구나 와 <웃음> 픽셀은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요 어 어디 보자 예, 이 m 으로 해놨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화면을 배수로 보여주잖아요. 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만 해도 2배수가 기본이죠? 네. 2배수, 3배수,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응? 네? 뭐라고? 아이폰의 경우 픽셀 배수가 2배수, 3배수가 기본이에요. 모르는 부분. 그, yes. 그래서 모바일 디자인 할때두 배로 디자인 하잖아요. 나는 그냥 크게 디자인 i g 어 <웃음> 어쨌든 <웃음> 음. 그래서 그런 배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도 이제 반응을 다 해주는 거예요. 픽셀은 실제 그.. 아까 뭐라, 뭐라 그러셨지? 지 g 님이 약간 절대.. 그러니까 네, 고정되어 있는 값, 네, 절대 값 같은 거 g n 값 r I'm a c o o 그러니까 가로에 대한 절대값이 있어서 그값체만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EM은 이제 저런 변화된 상태에서도 지금 어, 확대를 하면은 저 EM을 기 어, EM 되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도 지금 반응이 되는 거고요. 약간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웃음> 네, 지금 버벅거리시네요. 즉, EM으로 하는 게 대응이 더 많이 돼요. 화면에 대한 네. 픽셀하면은 이제 실제 진짜 화면 픽셀에 대한 유드스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고요. 네. 그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쓸수 있어요. 아, 제가 모든 걸다 알지 않으니 사이트의 힘을 빌려봅시다. 어. 어. 음, 여기에 돼 있네요. 저는 지금 올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모든 장치에 응. 모든 장치에 반응을 하고요 저쪽에 프린트라고 쓰면은 인쇄물에만 적용이 돼요 여기서 지금 Ctrl P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바뀌었죠 실제 웹을 보는 화면이랑 다르죠 이게 이제 프린트 할때 적용되는 c s s 예요 그래서 프린트는 저럴 때 사용을 하고요 스크린은 네, 주로 컬러 컴퓨터 화면이라고 되어있죠? 네. 그래서 스크린은 그냥 저희가 보는 디바이스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디바이스 아, 화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죠? 저 아니에요. 어쨌든. 음. 스피치는 말 그대로 음성 함석기 스크린리더 쪽 CSS인 것 같아요. 저걸 써본 적은 전혀 없네요. 그럼 쓸모없는거죠. <웃음> 그래서 요그 아까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녀석들인 것 같네요. 그리드가 생겼나? 근데 보통 맥스 위드스랑 민 위드스밖에 잘안 써요. 가끔 높이 때문에 하이스, 노, 민 하이스랑 맥 하이스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디어 커리는 이런 코드예요. 정말 간단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궁금하신다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까 미디어 쿼리에서 <웃음> 네. 프린트 있잖아요. 네. 뭐 혹시 프린트 어, 종이 종류를 따로 설정하면 서, 따로 설정할 때마다 알아서 값이 또 바뀌어서 그가 그러니까 뭐 컨텐츠가 알아서 그 종이 사이즈에 맞춰져서 나오나요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이거요? 네, 아, 거기서 아, 나오는데? 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인쇄는 기본적으로 가로를 다 뻗고요 네 얘네들은 아마 그렇게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대응할 때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네. 해놓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얘도 그렇게 될 거예요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 세로 다 대응이 되죠. 어, 이 프린트 쓸 때는 그 아까 제가 가로 안에 썼던 민 위드스 그러거 있잖아요. 그걸 안 쓰고요. 바로 중 가로로 시작해서 쓰면 적용이 돼요. 맞아요. 네 여기 여기를 쓱 지우고 프린트라고 쓰면 돼요. 누나 뭐 궁금한 거 없네. 음. 음. 근데 네. 이거는 그냥 질문하라니까해서 하는 건데 네. 그 미니미니멈도 적용했었잖아. 엔드 미니멈 그리고 드 맥스했잖아. 그거랑 그 미니멈 없는 거랑 차이 없는 거지. 아니 n 차이가 크죠? m i n i m u m m a x i m m i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서의 CSS인 거예요 이 사이에서만 CSS가 적용돼요 근데 이런 거를 실 실무에서 쓰나? 미니멈도? 필요에 의해서 쓸수 있죠. 저, 제 스타일은 이제 맥스만 쓰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응, PC에 대한 근데. 스타일을 상속받아서 모바일에서 조금만 수정하고 태블릿에서 조금만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인거예요 응. 필요하다면 이게 쓰일 때도 있겠죠. 만약에 PC에서 영향... 아니 아니 반대 같은 경우에서는 영향 받고 싶지 않게 하고 싶으면딱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이게 적용되도록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음. 아니면, 그 아래값을 네. 안 주면은 네. 그러니까 0이음 그러면은 아예 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네. 그 미니멈이 네. 있으면은 그 밑에 거는 또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 네. 미니멈이만 900이라 치면은 네. 890은 뭐 적용 안되고 이런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890으로 줄였을 때는 어떻게 뜨는 거야? 지금 위에 미디어 밖에 css가 있잖아요 저는 얘네들이 음. 적용이 되는 거고요음 그러니까 기본 값 네, 기본에 지금 얘네들은 미디어에 안 넣어놨어요 음 pc 대응인데 어, 음. 미디어에 다 넣는 방법도 있구요. 저처럼 PC는 미디어에 안 넣어놓고 이렇게 수, 조금 수정하는 방법이 있구요. 음, 미디어에 다 넣으면은 PC에 했던 것들이 상속을 안 받겠죠. 이 미니멈 해놓으면. 어머. 음, PC 화면이랑 다면... 모바일 화면이랑 완전 다르게 갈수 있겠죠. 반응 만드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거지. 뭐 자동으로 축소되고 막 그런건 없는거지. 되고 그런 게 없다는 의미죠. 음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퍼센트만 반영하면은 싹 되는 거 그런 거 없는 거지. 음,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정해 주잖아. 네. 뭐몇 픽셀 몇 픽셀 막 위드 값 주고 하이트 값 네. 주고 그러잖아. 네. 근데 그거를 음그 퍼센트로 그냥 싹 그니까 굳이 막 맥스 미니 이런거 안정하고 네. 그냥 전체 길이에 따라서 싹 변하는 그런거에요. 어... 얘가, 얘가 그런 경우죠. 그냥 이렇게요. 그것도 치고. 이건 그냥 딱 정말 100% 해놓은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 사이즈랑 해당 디바이스 사이즈의 100%를 음.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100%로 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는뭐맨 위에 탑에서 뭐것뭐 사용할 수 있는 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을는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그렇게 퍼센트만으로는 좀 이쁘게 만들기 어려우선가? 그것도 있고요. 퍼센트 음. 비율을 하기 위해서냐. 지금 제 컴퓨터 화면이 1920 음. 아이 1920 픽셀이에요. 음. 그러면은 100 나누기 1920 곱하기 로고 사이즈가 20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요게 퍼센트에 1 0 0분위 계산을 해야 되죠. 음. 모든 요소를 이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음, 그러니까 계산이 귀찮. 근데 이거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것 같아. 뭐 어, 물론 그런 툴도 있겠지만, 긴하 그렇지 그렇게? 내 질문에서 끝이야. 지금 만들어는얘 음. 수고했어. 지금 보면 얘가 지금 폰트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지금 설정해놓은 거지만 늘어나잖아요. 응. 음. 그리고 최대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 이상 안 늘어나요. 음. 이미지도 안 늘어요. 퍼센트로 해놨으면은 이거 이상 늘어나겠죠. 계속. 음. 늘리는 만큼. 음. 물론 가변적이라는 다, 장점이 있지만, 맥시멈 값이 음. 정해지지 않는 단점이 있겠죠. 음.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해요. 이거는 픽셀을 정해놓는 거보다 정해놓기보다는. 최대 픽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얘는 일정 사이가 줄어들면 이렇게 따라 다녀요. 저 컨텐츠가 보일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저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 저보다 더큰 화면에서 봤을 때 저게 약간 가운데로 몰려서 보이는 거. 네. 그런 거죠. 아 CSS 좀추가했는데 여기 보면은 맥스 위드스 768 픽셀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위드스 값이 768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에서는 네, 지금 우리가 네. 우리가 보는 거는 근데 약간 더큰 화면에서 보는 거니까 딱 768까지만 저렇게 보이게 되고 나머지는 그렇죠.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잖 네, 그걸 만약에 퍼센트로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로 화면을 짰다면은 그게 계속 늘어났을 거라. 그렇죠. 뭐, 퍼센트였죠. 그, 설명하시면 돼. 네, 이게 그쵸. 지금은 고정인데 퍼센트였다면 계속 같이 따라 움직여있어 음, 그 비율이란게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바일 사이즈는 워낙 사이즈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퍼센트지로 작업을 하는 편인데 모든걸 다 비율로 한다라 글쎄요 전 별로일 것 같아요 지금 나 까인거야? 22일이요. 근데 네, 22일, 응, 오늘은 워밍업이에요. 많이 준비 안 했어요. 잘했어?